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일단 그 파이네트워크 관련해서 마이그레이션 현황을 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이를 토대로 KYC에 대한 진청률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파이네트워크 마이그레이션이 되기 시작한 7월 그 후반기 부터 이제 좀 데이터를 좀 보면요 이게 시작이 7월 20일 경쯤부터 시작을 했을 건데 어, 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값은 7월 22일과 7월 26일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당시에 마이그레이션 보상으로 해서 7억 9천만 개에서 4일 정도가 지났음에 어 지나서 8억 2천 9백만 개까지가 마이그레이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면 어그 최근 업데이트에 파이 네트워크의 2020 2년 연말 정산 기능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채굴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이제 가늠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값을 보면 최소 1년 동안 채굴을 한 유저들은 대체로 1000개 정도는 파이콘을 가지고 있음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가지고 있는 1000개 값을 나눠보면 이 마이그레이션 차이 값을 나눠보면 약 9,793명 정도가 통과되고 있다고 보여지죠 어 그러나 초기에 어파이 네트워크 코어 팀에서 케와시에 대한 진청률이 상당히 어그 높다라고 평가를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기도 했고 일 평균 9.5만 명 정도가 케와시에 통과되고 있다라고 한것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점진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후에 7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의 또 기간적인 차이를 보면 어, 평균적으로 4,408명 정도가 통과가 되고 있는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이는 기존 지난 시즌 초기 대비해서도 122% 정도가 감소가 된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 2023년 1월 초까지 기준 12월 6일부터 1월 초까지 기준 데이터값을 보면 33일 정도가 지났고 마이그레이션 총량의 변화는 5,600만 개 정도입니다 어 그래서 그 지난 시즌 대비해서는 훨씬 더 감소를 하게 됐고요. 약 159% 정도가 오히려 더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캐, 그 파이코어팀에서 공지가 왔죠. 이제 2022년 12월부터 진행되는 어, KWC에 대한 어, 보다 개선된 버전이 이제 어, 이제 나올 것이고 KWC 집중하고 있다라고 공지도 나왔고도 했죠. 자 그러면 현재 지금 기준에서 보면 마이그레이션 어떨까를 좀 보면요 어 1월 8일 대비 1월 19일 현재 기준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총량은 어, 11일 경과 지난 어 이제 경과를 한것 대비 마이그레이션 총량은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높은 6,100만 어, 6,190만 개 정도가 마이그레이션 됐습니다 자이 값을 평균값으로 나눠보면 어, 5631명 정도가 1 평균 이렇게 통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난 시즌 대비해서 70% 정도가 어, 증가가 된 셈이죠 자이 모든 데이터값은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를 어 통해서 나타난 값입니다 자 그러면 어, 지난 시즌 대비해서는 크게 지금 전진적으로 어, 오르고 있고요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만 현재 속도를 가지고만 봤을 때 타임 스케줄을 보면 어느 정도 속도 일까요 어어 전체 파이오니어들의 약 90% 정도가 케와시 통과가 되어야만 하는데 현재는 자 지금 보면은 이 속도라고 보면은 이미 200만명 정도가 케와시가 지금 통과가 되어 있으니 1쿼터까지는 이 3,150만 명 정도 최소 조건에 도달하려고 하면 약 8% 정도밖에 안되고요 251만 명이 달성이 될 것으로 보이시고요 다음 2쿼터, 2쿼터에는 10% 정도 그리고 301만 명 정도 3쿼터 해봐야 11%밖에 안되고 352만 명 4쿼터까지 올해까지 가더라도 약 13%인 406만까지밖에 는 도달 못합니다 어, 최소 조건에 도달하려고 하면 2037년까지 돼야 된다는 라 거죠 근데어 이때까지는 전어 가지는 않겠죠. 당연히 가지 않을 겁니다. 지난 팟캐스트와의 그 인터뷰에서도 니콜라스는 어그 2023년부터는 이제 해커톤도 이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보다 어 향상되는 업그레이드된 KRC에 집중을 하고 있고 각 분기별 수백만 명의 KRC 통과자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 커뮤니티에서는 빠르게 보면은 이제 2쿼터까지 또는 이제 느리게 보면 4쿼터까지를 보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더라도 올해까지는, 어, 전체 유저의 90% 정도까지는 캐와시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어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파이네트워크의 이 맥스 캐와시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언급은 되고 있는데 왜 메스케이와시는 안 되고 있다고 볼까? 자 일단 어, 어 주관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우선은 케이와시 통과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외부 솔루션 업체를 통해서 케이와시 진행을 하더라도 이 에러가 어, 에러는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 평균적으로 최소 12%에서 25% 정도는 많게는 25%까지도 어, 케와시 검증자에 대한 에러가 발생이 된다라고 해요. 어, 이 에러 발생률은, 어, 산출 기준은 이렇죠. 케와시를 통과한 수 나누기, 케와시를 검증 요청을 한 수를 나누게 하면 되는 값이죠. 어, 그,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이제, 어, 어, 이제 탈락된 그 지표를 이제 이렇게 산출하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전체 파이오니어의 4.2백만에서 8.5백만 명 정도의 KWC 포기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KWC를 한번 놓치게 되면 에러를 발생하게 되면 다시 그 나중에 업데이트 된 버전에서 보면 KWC를 다시 다, 재제출할 수 있거나 또는 이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어, 외부 솔루션 업체를 통해서도 진행을 할때또 처음부터 다시 제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또 추가적으로 또 에러가 발생될 경우에 파이오니어들의 피로감 발생 때문에 중도 이 정도 숫자의 포기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니콜라스 박사는 현재 인원도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 못해도 1억 명 정도, 최대 10억 명 정도까지의 유저들이 더 많이, 어, 그, 이 파이 네트워크에 합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천만 명 가까이에 달하는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자체 솔루션을 개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자, 두 번째, 전 세계에 다양한 문서 검증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 만약에 이제 그 한국의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케와시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하루도 채 걸리지가 않습니다. 어, 그런데 현재 파이네트워크는 커뮤니티 수도 워낙 어, 크고요. 어, 또 다양한 국가에서 파이네트워크에 합류가 되어 있습니다. 230여 개 국가가 있고 그 외에 일반하고 일반적이고 정형화되어 있는 여권 외에도 각 국가별로 다양한 디자인의 운전 면허증, 준민 등록증, 그리고 이러한 어, 어, 증도 없는 또 이런 그런 것도 없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일종의 투표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도 자, 자기 자신을 증명 가능한 문서 등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하는 국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국가의 문서 검증을 하는데 어, 지연이 어, 어, 기술적인 문제도 사양, 어, 상당히 걸릴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어, 세번째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비용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KRC 인증 비용이 약 평균적으로 5달러에서 13달러 정도가 소모가 된다 라고 합니다 어, 이것이 이제 외부 업체를 통해서죠 그래서 어, KRC 진행을 할때왜 자체 솔루션으로 하려고 할까 라는 의문도 있는데 아무도 3번에 대한 항목이 가장 크지 않을까 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한 사람당 이 정도 비용을 낸다고 라 했을 때 4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다고 했을 때는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어마어마한 어,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해서 파이네트워크가 자금을 확보하고 진행을 하지는 않았죠. ICO를 한다거나 또는 프리세일을 통한 공개 판매를 통해 가지고 자금 확보를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에서 가장 큰 건립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솔루션으로 할 어, 하지 않는가또 보여지죠.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를 또 보면요, 어, 한 사례로 비트코인 레전드에서 보면 캐화시 업체를 두 번이나 바꿨습니다. 이때 비용이 들어간 부분을 보면 여기도 나와 있듯이 6달러의 비용을 지불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 대신에 이제 그 자체 코인인 비트코인 레전드 코인으로 이제 뭐또 이제 또 대체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어쨌건 비용은 이 정도로 발생을 한 사례도 있기는 해요. 자 그리고 다음적인 부분 어, 니콜라스 박사가 또는 파이코어 팀에서 시계를 조절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 만약에 이제 메스케와시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있어요 2022년이 크립토의 최악의 어, 윈터기였습니다 FTX 사태도 있었고 루나 사태도 컸고요 어,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고가 8천만원까지 가다가 현재 지금, 어, 좀 회복 단계 있긴 하지만 크게 어, 반감이 됐죠. 그래서 지금 2022년에, 어, 이제, 어, 시장에 편입되는 것보다는 좀 시기를 늦춰서, 어, 2023년이나 2024년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어, 많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 2023년은 크립토의 회복 기간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이 좀 느리더라도 회복 기간에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특히 2024년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시점이 오게 되면, 코인의 시장이 다시 이제 불이 붙지, 불이 붙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일단 해봅니다. 자 어찌됐건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이미 3년여를 어, 기다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길게 어, 또 1년여 뭐 이렇게 짧게 또 기다리신 분도 있겠지만 어,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보여져요 현재 지금 케와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어, 뭐 늦더라도 올해 하반기까지 메스케와시가 이제 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어, 그때 쯤이 되면 2023년은 말 그대로 크립토 회복 기간이고 또 이제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메스케와시를 통한 많은 물량이 시장에 정규 시장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전망이 좀 좋기 때문에 파이네트워크의 이제 가치도 어느 정도 방어가 크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연사 시청 감사합니다.